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혹은 연애를 잘 하려면 어, 자존감을 높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도대체 자존감을 어떻게 높이라는 거야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구체적인 자존감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바쁜 사람들보다는 한가한 사람들이 연애를 할때 상대방을 더 빠르게 지치게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물론 정석적이고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바쁜 사람들은 시간적으로 쫓기고 정신적인 여유도 없다 보니까 상대방을 대할 때좀 까칠하게 대하고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보통 하시게 되는데 물론 그 생각이 전혀 틀리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쁜 사람들도 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피동적이게 바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고요 본인의 의지로 능동적으로 자기가 미리 계획한 대로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가는 바쁜 사람 이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경우는 아무래도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을 만나게 됐을 경우에도 그 감정 상태가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달될 거예요. 피동적인 생각들 때문에 어떤 것을 즐기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일 거고요. 하지만 두 번째 경우같이 능동적인 사람의 경우에는요 그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몰두할 그런 의지도 있는 사람이고 또쉴 시간이 생기게 되면 그쉴 시간 자체를 소중하게 여길 줄도 아는 사람이겠죠 당연히 그 휴식에서 느끼는 달콤함도 제대로 느끼려고 하는 사람일 거고요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태도는 요 평상시의 생활에서도 반영되는데요. 자기관리를 능동적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은 요 바쁘다 보니까 연애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태도를 갖게 돼요. 주어진 시간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죠. 연애를 하는 시간 자체도 그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이고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건그 연애를 하는 순간에 내 상대도 그 연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내 상대는 당연히 소중하게 다뤄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상대방과의 짧은 시간 내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미리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겠죠. 데이트를 매일매일 할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데이트를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기왕이면 기념일 타이밍에 맞춰서 데이트를 준비할 거고요 꽃도 준비하고 멋진 레스토랑도 예약하고요 멋진 옷차림도 미리미리 준비하겠죠 두 사람이 만나게 됐을 때도요 짧은 시간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되게 아까울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대화하는 그 순간에 멍때리는 시간도 없을 거고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면서 허비하는 시간도 없을 거예요 열심히 준비한 것들을 순차적으로 빠르게 풀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함께 있는 상대방도 요그 사이에 지루할 틈을 느낄 리가 없겠죠 데이트를 할수 있는 시간은 두세 시간 밖에 주어지지 않았고요 그것을 끝내야만 될때또이 사람은 그렇게 끝낼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내 상대방은요 내가 많이 준비했다는 걸 그렇게 노력했다는 걸 충분히 느끼게 될 거고요 살짝 아쉬움이 남는 시간에 데이트가 끝났기 때문에 둘이 집으로 향했을 때는 아쉬움을 가득 가지고 돌아갔겠죠 지루할 틈도 없었지만 지루해지기 전에 둘이 데이트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돌아가서는 다음번 데이트까지 마지막에 느꼈던 그 재밌고 아쉬움이 계속 이어질 거란 말이에요. 긍정적으로 바쁜 시간을 보냈던 본인도 요 자기가 준비했던 것들을 상대방에게 잘 표현을 했고 자신의 일과 연애 두 가지 모두를 잘하고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게 되거든요. 이번에는 한가한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대부분의 시간을 한가하게 보내는 사람들은 요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학교를 한참 다니고 있을 때와 방학을 했을 때 연애를 하는 상황을 예를 들어 보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연애를 하는 경우에는요 수업 시간이라는 틀이 정해져 있어서 수업이 끝난 이후에 혹은 수업 중간중간에 잠깐 짬을 내서 데이트를 하는 그 시간이 되게 달콤하고 즐거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방학을 하게 돼서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뒹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게 되면 오늘 데이트를 굳이 못해도 내일 만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시간의 소중. 을 자꾸 잊게 되죠 언제든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간절함도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겠네요 이번에는요 나는 되게 한가한데 내 상대방이 회사를 다니느라 되게 바쁜 경우를 한번 볼게요 상대는 바쁘지만 나는 한가해서 나 혼자 무료해질 시간이 더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방에게 내가 먼저 연락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죠 그런데 상대방 의사와는 상관없이 상대가 바빠서 연락을 안 받거나 못 받거나 혹은 연락을 받더라도 금방 전화를 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상대방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나 혼자 뭔가 서운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혼자 연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기분이 들기 시작하면요 자기는 표현을 안 한다고 하지만 그 기운은 분명히 상대방에게 전달돼요 또 반복되는 한가로움에 놓여있다는 얘기는요 어떤 일에 몰두하지 않고 있다는 라 증명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볼 시간도 자연스럽게 많아질 수 있죠 좋았던 일을 떠올리는 건 문제가 아닌데 어떤 서운한 일이나 서운한 말들을 떠올렸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자꾸 의미부여를 하게 되고 연연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에 나 혼자 상대방에게 연연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자신 스스로를 몰아가게 돼요 또 시간이 많다 보니까 혼자서 SNS를 여기저기 뒤적거리면서 보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SNS를 보다 보니까 나는 여기 안 가봤는데 나는 이런 거 없는데 우린 이런 커플 사진을 왜안 찍었지? 괜히 들어가서 이것저것 보다가 부러움만 잔뜩 내 마음속에 갖고 나오게 돼요 그리고 연애의 기준을 나와 상대방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정해버리는 그런 상태를 만들게 되죠 다른 사람의 SNS를 많이 보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샘난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게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은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 상대방에게 나는 이게 하고 싶어 라고 어필하게 되거든요 근데 내 상대는요. 나처럼 한가롭지가 않아요. 바쁜 일상을 지내고 있는 사람이라 그걸 다 들어줄 수가 없죠. 샘난 기분이 아니고 나는 제안을 한 건데 그 제안을 내 상대방이 지금 거절을 하거나 못 들어줘요. 그러면 뭔가 기분이 안 좋아지겠죠. 그런 기분을 가지고 상대방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여전히 내 안에 담겨있는 그 기분이 상대방에게 전해지게 되고요. 상대방은 요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나를 달래려고, 나를 위로하려고 어떤 말들을 하는데 나 혼자 자격지심이 생겨서 동정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오히려 또 역으로 상대방에게 서운한 감정들을 표출하게 돼요 이게 상대가 점점 지쳐가는 시작점을 제공하는 거죠 시간이 많은 두 커플이 있어요 근데 이두 커플은 요 하루 종일 데이트를 하죠 아침에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데이트를 시작할 땐 좋았는데요 하루 종일 긴 시간이 주어져 있다 보니까 둘이 멍때리는 시간도 많아지고요 각자 자기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면서 따로따로 시간을 보낸 시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지루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 지루함이 느껴질 때 오늘은 이제 집에 돌아갈까? 라는 말로 오늘 데이트를 마무리하게 되죠 만나기는 했는데 뚜렷한 목적이 없죠 어쩌면 오늘 이 데이트 자체의 목적은요 그냥 심심하지 않게 하루를 보내기 위한 걸 수도 있거든요 지루할 때까지 서로 같이 있다가 헤어졌기 때문에 집에 돌아왔을 때도 상대방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상대방이 그리워지지 않죠. 이런 데이트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설레임은 점점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어제도 만났고 오늘도 만났고 내일도 만날 거잖아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나누는 이야기 자체가 되게 시시콜콜한 대화가 주제를 이루는 경우가 많아요. 시시콜콜한 걸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제가 생기면요 그 시시콜콜한 거를 이해 못해주는 상대방과 다툰 경우가 많아지거든요? 그럴 확률이 높아져요 남자는 백수인데요 여자가 되게 바쁜 직장인이에요 이런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하는 일도 없고 바쁘지도 않고 시간적인 여유도 많은데 이러면 사실은 되게 좋은 남자일 것 같고 되게 여유 있는 사람이 되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에 놓이면요수술를 위축시키는 스킬을 발휘해요 여자가 바빠서 일주일 동안 데이트를 못했어요 혹은 그 일주일이 더 길어져서 2주일이 됐어요 사실은 그냥 바빠서 못 만난 건데 남자는 요 여자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 의심 가는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자가 자기를 달래주고 위로해 주기를 바라게 돼요. 그래서 여자에게 서운함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자가 거꾸로 내가 바쁘니까 좀 이해해줘. 너무 서운해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위로를 받고 싶어서 여자에게 뭔가를 이야기 했던 건데 여자가 거꾸로 이해해 달라고 이야기를 듣는 순간 존심이 상하게 되고요. 원래 했던 의심은 점점 증폭되기 시작하죠.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야. 네가 날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존심을 내세우고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기 시작해요 자기 스스로 자존감을 낮게 만들고 있고요 상대방을 점점 지치게 만들고 있죠 하루하루 새로운 계획들을 설계하고 그것을 꾸준히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시간이 부족해요 힘을 내서 영어 공부도 하고요 헬스도 하고 연애도 해요 규칙적이고 꼼꼼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모든 게 엉켜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더 신경쓰고 완성도를 높이려고 하죠 체계적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시작만 하면 그 다음 단계도 착착 진행이 되거든요 바쁘게 하루를 정신없이 보낸 것 같지만 그 하루가 끝났을 때 자기가 느끼는 만족감은 상당히 높겠죠 결국 열심히 하루를 보내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존감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가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은 역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존감을 스스로 낮추고 있죠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자존감 높은 사람은 자존감이 더 높은 사람으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점점 더 자존감이 낮은 사람 쪽으로 만들어지겠네요. 결국 자존감을 높이라는 이야기는요. 뭔가 거창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내가 꼭 이뤄내야만 높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내가 진짜 바쁘게 살다 보면 저절로 나는 자존감이 높아질 거예요. 연애에서의 자존감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상대를 대할 때 내가 바쁘게 지나다 보면 상대가 나한테 연연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상대한테 연연할 시간조차 없는 거거든요 내가 상대보다 조금 더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상대가 나한테 조금 더 연연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걸 느끼게 될 거고요 내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은 저절로 높아지겠죠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데 혹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내 자존감이 자꾸 낮아지는 것 같아요. 내 자존감을 높이고 싶어요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다른 거다 필요 없고요. 오늘 하루만 되게 바쁘게 살아보는데 열중해보세요. 그러면 오랜 시간이 걸린 후에 내 자존감은 저절로 높아져 있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